미, 쳤지 탑에 이런 거 해도 될 거? 아주 그냥 세상 좋아졌어. 너 임마! 너 임마! 여기 모르다본데! 클레드는 족버그 잼이라서저 발자 패시브가 벗겨지거든요, 그냥? 큐 던지면? 여기. 너 임마! 아. 그래도 이득. 너 임마! <웃음> 뭐 하냐? 뭐 하냐고? <웃음> 너 임마 <인마> 임마 <웃음> 이거 어떻게 멋질 거야? 이거 이거 어떻게 멋질 거야? 이거 그거 나와야죠? 엄 임마, 그러면 안 돼요. 왜 그래요? 자꾸 게임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저 사람. 어허, 그러면 안 돼요. 신나가야지. 이게 클레드가 진짜 개 버그챔인 게 뭐냐면, 이상해. <웃음> 진짜. <웃음> 버그 개 많아요. 저 버그 아니냐, 솔직히. 이족보가 아니냐 이거? 어? 개고수 당했습니다. 아 아니 딴데본 척하면서 그걸 무빙 해버리네 살짝 고수인데 아 아, 병탄들 못 쳤다. 우와! 그거 먹지 마라. 먹지 말라 했다. 그거 먹지 마라. 이씨 그거 먹지 말라. 먹지 말라 했다. 아. 다준 거예요. 너무 그냥 이기면 재미없으니까. 뭔지 알지? 아 근데 이게 와 뭐야 포탑 데미지? 버그 버그 한더 잡아야 되긴 하거든? 지금 너무 적어요 잡본횟수 아 약간 코로나식 이거 말자는데? 내가 볼땐왜 <웃음> 웃은 줄 알아요? 되게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내고 가자 리신 놀라웠거든 근데 이 맞았으면 거의 필각이었던 것 같은데 리신 왔거든요 땅꿀 보나? 아마 친구 참. 다이브 가시. 아, 떨어졌어. <웃음> 떨어져버렸다, 미안. <웃음> 침묵 맞고 궁못쓴 다음에 떨어졌다. 응. 그니까, 아까 제가 말자하. 그 형들 미니맵은 안 보이잖아. 말자하 그거 즐겨갈 때 그때부터 있었거든? 레전드로 깬다. 여기 지나갈 수만 있으면 여기만 지나갈 수 있으면 어, 게임 터지는데 뭐야 여기 학교 하나요 지금 3대스? 여긴 또 죽는다고? 저기서? 오반데? 어떻게 살려줘, 이걸 아, 진짜 개오반데? 균형수 뭐야, 이거? 자. 어? 아니 뭐 해? 친구. 친구? 내민형 뭐야? 좋아요. 지금 이거 여기로 바로 뛰면은 바로 죽거든요, 또 이거. 이, 이게 말자가 분명히 뭐 뛰어와 가지고 내집 갔으니까 정리하려고. 아. 여기는 여기가 여기가 막뭐답 사프네. 여기 딱 정리하고 여기 마드 막으려찔 거란 말이야, 여기. 동선 뻔해. 넌 이미 여기 와 있어. 조심이 여기 와드 아직 안막안 막았거든. 와드 거리 안 났거든. 혹시 들어갈 수만 그렇죠. 있으면? 그렇지. 그렇지죠?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살짝 그거는 완벽했는데. 괜찮아요. 캐리 아주, 제가 캐리 하면 돼요. 캐리 하면 되지. 알아서 불거지. 전령 치고 있었네. 아니 못 봤어? 친구들, 이걸 안 본다고 못 봤는데? 라인더오길래 말자 탈주 오늘 여기서 한번 <웃음> 야영 한번 여기서 해볼까? 저 친구 탈출할 때까지. 아, 근데 이번 턴은 살짝 애매한데 저나재밌 재밌어. 아이 게임 저도 좋아 이 게임 저도 좋아, <웃음> 좋아. 이미 만족해 <웃음> 아 이제 깨지네 근데 아 깨진다 이거 라인 최대한 넣기고 깨도록 할게요 아닌데 이게 최대한 열심히 상대를 죽이는 게 상대한테도 예의야 알지 형들? 이건 상대한테 상대에 대한 예우예요 예우, 예우 무슨 말인지 알지 우와 우와 <목소리> 초고수 리도 5데스인데? 레전드네 이건 뭐야 이거 <웃음> 아니 게임 수준 이거 뭐야 와. 넌또 일로와 넌또 뭐야 <웃음> 뭐야 이거 탑마가 탑 친구 게임 재밌네. 어? 재밌어. 비싼 트레 초식에 있으니까. 아, 근데 이거, 아, 그거 갈걸. 순 갑시다. 급한대로, 리신, 리산이랑, 리신이랑 애쉬가 컸으니까, 닌신 사긴 했는데, 순 가죠. 어? 어째서? 오라리오? 어 어째서? 하하하하하하 하하 야, 게임 저도 좋아. 저도 이득, 이번, 이번 반. 아, 근데 좀 미안하네. 좀만 더줄걸 그랬나? 근데 뭐, 우리 팀도 지고 있어서. 어, 우리 신 날아다니는데 놀러 가네. 아유! 살려줄게 임마 이번엔 살려준다 했잖아 아니 살려준다 했잖아 좀미안하 <웃음> 아, 아니 살려준다 했잖아 살려준다는데 왜 집을 안가 아 진짜 살려준다 했잖아요 집 가야죠 이번에 진짜 살려줄게 아, 근데 은근슬쩍 미녀 먹는데? 어, 맛있어, 그래도. 아, 개맛있어. 난, 난 갔다 온다? 나 근데 이 게임 너무 즐거워서, 너무 좋은데, 그냥, 지금? 아니 아니 나 살려주고 싶은데 자꾸 손이 먼저 가 아니 저 진짜 살려주고 싶은데 손이 자꾸 먼저 가요 뭔 느낌인지 알지 아난 진짜 그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닌데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그냥 손이 가거든 새우깡 먹다가 딱 손가는 그 느낌 때리려고 때린 게 아닌데 하던가? 오 아깝다. 좀만 늦었으면 잡았는데. 이야 yeah, 이런 거 이런 거 바로 무시야. 말자 따려고 무리하는 게 아니라 말자 쪽에서 끝, 게임을 끝내려고 열심 죽이는 거야 계속. 상대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 하게끔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게임을 저런 친구들, 특 그러다 한타 한타 하다 지면은 아, 이 새끼 킬 먹고 죽었네. 이러면서 안타한 애들. 일단 영 한번 봐줍시다. 친해요. 아, 그거 깠으면 좋았는데 살짝 댄시 개 아프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까지? <웃음> 뭐지? <웃음> 아니 진짜 게임 뭐냐 이거? <웃음> 뭐지? 방금 뭔일이 뭐하는생각 아니 그냥 눈 돌아갔는데? 클레어 잡으려고? 얘는 또왜 13렙이야? 쳐줄걸 그랬나? 아니 방금은 충분히 살만했죠. 잘좀 먹을 수 있나? 할수 있나요? 할수 있네요. 말자 대리인가? 이상. 데어 좋은데? 어 피스 잘깠다 이러면 상대도 못 치지. 난단 수훈이 한턴 있으니까. 어? 뺏겼다고? 아니 뭐해 님들아. 초대 다리. 초대 다리. 초대다리 오반데 그냥 전력 말고 용을 먹지 아 무너졌다 제압걸 뭐냐 그 에시앤 들어가서 아 근데 궁을 내가 맞으면 됐는데 안 맞았어 좀요어 얘는 좀 빠르네 그래도 <웃음> 뭐 하세요? <웃음> 아니 엔또왜 불가 던져. <웃음> 아니, <진짜 어이가> 없는데. <웃음> 아니 이거 뭐야 이거. 브론즈 아이딘가 말자는 왜 그거 안가? 보호대? 어째서 안가지? 뭐야 이건 또 아좋됐다 살았는데? 아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끝까지 해네 여기서 무도감면 되려나요? 그냥 거드라 바로 완성할까? 어떡하지 이거? 아 안해도 될거다 해버리네 시보레 모반데 오 좋아요 똥이 두개 똥이 두개에 에이스가 셋이라 말자 지금 10이 됐 별로 안했어 생각보다 형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막20대어이 정도는 아니야 10이 됐으면은 뭐 그냥 2분당 한 번씩 죽었다 그 정도 아니, 더 죽어야지 근데 왜 확인을 했는데 아, 근데 우리 팀 너무 던졌는데 진짜로 인간적으로 성장 비슷하네. 그냥 하기 나름이네. 이제 우리? 제발 아이 친구 왜 이럴까? 아 이게 안 죽어? 와 이게 안 죽어? 오반데? 순쓸 타이밍 못 잡겠네. 근데 좀 아쉽긴 하다. 이거 럼블 정리했으면 살짝 좋았을 텐데요. 까비. 럼블 정리하고 탔으면 다 쓸어먹는 각인데. 초시계 갑시다. 완성하고, 초시계 가면 될것 같은데. 그럴라면, 작골를 먹어야 되네. 막으로 안 와? 오네. 아 근데 이게 얘네들이 나한테 메인 그시기를안 박으니까 수은쓸 타이밍이 아예 안 나온다. 그죠? 뭐 리산 궁이라든가 말자 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박히면 수은을 바로 반응하겠는데 이거 리산 W에다 쓸순 없잖아 인간적으로 리산이 자꾸 나한테 만 W 걸어 지금 궁에다가 수은 풀할수 것도 아니고 좋은데? 위치가 너무 좋은데 와 이거 너무 예쁘게 들어왔다 이거 나 왔는데. 조대다리. 아! 조대다리. 조대다리. 게임 조대다리. 와 이씨 조다세네. 한 살짝 예발했나? 주운 애초식에 써도 상금 죽는 가겠지 그렇죠? 아, 이거 용도 나가서 졌는데? 아, 졌다. 조졌다. 좆됐다. 졌네. 애씨가와 딜이 엄청 나오네요 역시 들어가는 거 오바였나? 살짝 에바였나? 이럴때면 이제 이럴때면 다시 찾게 되는 그분 말자 형 빨리와 형 빨리와 형 괜히 사람인척 하지 말고 빨리 일로와요 히 파괴되었습니다. 피노 님 어서 와요. 반갑습니다. 태각 보고 있었는데. 용한타 와, 야 이거 리산도 엄청 세다 리산도 거의 말이 안되는데 우리더 그래 빠르지 않았을까? 잘랐지 나이스 이거 막아야지 얘들아 말이자안 막니? 아이자 갔네? 와 아따 아픈거 봐라 와 미쳐불겄다 애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다 말자 집 가는거 끊으면 되는데 한명만 아무도 안 끊었어 자, 이 상태로 초식에 저거 그냥 바꾸기엔 좀 그러니까 바로 뛰어갑시다 각오에 낫겠네요 대비좀 보아하니까 가는게 낫는것 같아 여기에 이제, 아, 원래 저 자리에 스테락 들어가는 게 살짝 좋았을 것 같은데. 사용이라. 한많만좀 줘라. 야, 지금 난타전 지리는데, 근데? 그럼 여기 들어가볼래 제탐 라인 좋으니까 3일체는 별로 효율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판은 괜찮겠다 어차피 탱, 탱탱 가나야도 없고 아또왜 먼저 걸어 자꾸 엄청 빨리나네 나이스 요문은 별로 안 가요. 요문 진짜 안 가요. 요문 진짜 안 가고. 요문은 그게 너무 심해. 그러니까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라서 최악이죠 조졌다 이거 살리러 간다고? 살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아쉬운데? 아쉬운데? 아아 아, 진짜 너무하긴 한데 아, 흥신. 돌아, 조지게 돌아. 조나 돌았어 조그나 돌았어 어 오수 어 게임 쉽지 않네 아, <웃음> 어, 이게 뭔 게임이냐? <웃음> 씨, 뭔 게임이냐? 이게 진짜 가냐? 잘 가라. 퍽이데 하자 게임 레전드. 나이스 나 이거 주면 안 되나? 얼마야? 2300원인가? 나이스 2100원 게임 재밌다 어? 재밌어 아니 근데 어째서 우리 레벨 밀려요? 레전드네 한타 한번 18렙 찍었고 어 뭐해 친구 싫어요? 친구 싫어요? 아니 구도 시 구도 싫어요? 오빠도 조 아. 죽었다. 죽잖아. 저기 가치다 아, 이제 말자도 딜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. 걱정이 크긴 해. 씨가 애쉬 를잡 으러 들어 가야 되 나？어서, 오 세요. 사실 지금 시간쯤 되면 저. 헤르메스 저거. 시미터보다. 게다왔어나요 저거. 저 초. 저물렸의 만큼 저름다거다거저저 되나? 되나? 나이스 얘가 더 빠르지 않나? 안 끝날 것 같은데 어허 파 끝나나? 아, 끝날 것 같은데, <웃음> 나이스. 그럼 끝났지? 에이스! 좋아요! 아... 재밌었다